안녕하세요 글리쌤 작가 이종서입니다 음, 20대 중반부터 한 30대 초까지 계속 고민하고 힘들었던 어떤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진짜 나한테 맞는 길일까? 계속 의구심이 들고 고민이 들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방향도 방향이지만 내가 방향을 정했더라도 내가 중간에 이제 멈춰서가지고 야,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 걸까? 내가 내현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걸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떤 의문감은 드는데 그게 가늠할 지표가 없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내 안에서 무언가 스스로 가늠할 거리가 없으면 남과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남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한테 내 처지를 바로 얘기하면서 나 이러이러해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면식은 있지만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 그냥 전화번호에 있는 사람 카톡, 푸사, 프로필 사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생활상을 나한테 대입을 하기 시작을 하죠 행복을 머금은 그 사진을 올려놓고 있으면 괜히 나는 뒤처진 것 같고 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나 오늘 힘듦 나 오늘 피곤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나는 위안감을 또 가지기도 하고 별로 연락도 왕래도 없는 사람의 그 인생 단면을 그 사진 한 장으로 규정해 버리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자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치고 제가 고시원에 살때 아,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그때만 해도 한가지 결심을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위치를 가늠할 호사를 누릴 처지도 안 된다. 스스로 되뇌였습니다 그때부터 10년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무언가를 도전을 하고 어떤 목표의식을 가질 때내 현재를 판단하는 시간을 따로 갖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할 때, 내가 노력을 하는 몇 시간 동안, 오늘 하루 동안 하는 동안 계속 나의 현재 위치를 가늠하고 진단하려는 거를 내 노력과 함께 중첩되지 않게끔 따로 떼어놓아요. 지금 사업을 하는 지금도 한달 동안의 계획을 잡고 그한 달에 대해서 내가 할 때까지 는 해보고 그리고 나서 매달 말일에 이게 잘 됐는지 내가 계획대로 됐는지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피드백을 갖죠 영화를 볼때 컴퓨터 사양이 좀 낮으면 음, 버퍼링이 좀 걸려요 한두 번은 버퍼링이 걸리는 거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넘어가요 바로 다시 재생이 되니까 근데 버퍼링이 자꾸만 걸려요 뭐좀 보려고 하는데 버퍼링이 자꾸 걸려서 멈춰서요 버퍼링이 있는게 그냥 그러려니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보면 전체 러닝 시간 자 러닝타임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2시간짜리 영화였으면 이 버퍼링 때문에 2시간이 또 넘어 버려요 영화를 제대로 본것 같지도 않고 마음속에 뭔가 울림도 없고 기억도 남지 않고 이 버퍼링은 어쩔 수 없이 플레이어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라 이 플레이어나 컴퓨터 사양 때문에 버퍼링이 일어난 건데 내 인생에서의 어떤 버퍼링은 대부분 내 스스로 만듭니다. 내 스스로 멈춰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난 이것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과 이 길이 아니면 내 길은 없을 것 같아. 자 이것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대하는 방식 자체가 틀려져요. 비교를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나하고 비슷한 사람과 비교를 하세요 내가 간호사를 준비 중이라면 일반 빨리 취업해 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 회사원그 친구와 내가 비교를 하면 질 수밖에 없죠 속도만 비교하면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저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저산 거의 끝자락에서 야이 산이 아닌가 봐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다시 내려오면 굉장히 허무하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닌 이상 내가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았다면 나한테 집중하는 게 오히려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이 고민만 넘기면 완전 평온해질 거야. 깔끔해질 거야. 깨끗해질 거야. 자 이런 기대도 내가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라는 게 결국에는 왜 존재하죠? 자 문제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인생이 조금 편해집니다. 왜냐?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라고? 해결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문제입니다 해결되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